오늘은 지산 둘레길 11구간 하동호에서 사마실 구간을 걷습니다. 오늘 정점인 사마에코 하우스 앞 주차장에 주차 후에 하동 택시를 이용해 시점인 하동호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하동호 사마실 구간은 요 호수길, 개우길 대나무 숲길 등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걷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구간입니다. 청하면 소재지를 비롯해 돌다리도 건너고 요산마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던 촌띠째 고갯길도 넘습니다. 익살스러운 장승도 만나고요 범위는 벚꽃나무들이 벚꽃이 만개했을 건데요. 돌리기 우측으로요. 네, 대단히 아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 하, 무슨 문이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풍창 백과 그때 또지나가있습니다 이제 뭐 수학이 다 끝나가지고 황량의 길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자아추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민박집, 동동주 팔고 있는데요. 이 건너 편에요 평촌 버스 정류장도 지나갑니다. 윤산소 <목소리> 앞에 낙토, 청암로 표지식쓰서 있습니다. 청암 치안센터 앞을 지나서요, 청학동수퍼에서 좌측 마을길로 잠깐 들립니다. 원래 코스는 아니지만요, 시라 마지막 인근인 경순항에 영쟁이 봉환된 경천묘를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네요. 음양문 앞에서요, 입구 쪽로 뒤돌보니까요, 아 농업용 수로 교각이 가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 벽면에 그럼 위를 원인은 용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경천묘를 잠깐 보고 마을길을. 지금 되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천시 강이 불만함으로 우회하라고 좀 안내를 하고 습니다 오늘은 비안 오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집하우스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친화물을 제비를 한다. 고어 밑에 저징검대로가 거인한데요. 저기를 건너면 되겠네. <돋이> 하하! 어디쯤 생각하면서 지금 건너고 있네. <웃음> 증검나리를 어, 즐겁게 건너서 좌측 강뚝을 따라 또 지나가네요. 벗나무 고목 두 그루도 범위 되면 다 사게 또 꽃을 피우겠죠 아, 양쪽으로 요 벚꽃나무가 주지서 있는데 벚꽃이 피면 정말 장관이겠어요 관저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우측으로 지나고 마을과 산장이요? 오 너무나 조용합니다. 관전마을 경로당 앞에, 다음나무 한물을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에 들어온 관전마을입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제는요, 얕은 고개를 살짝 넘어가야 됩니다. 고객길을 살짝 넘을까요 대나무 또속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눈치는 대나무길입니다. 오호호 대나무길 지나오니까요 엄청난 볼통들이 지금 잘 잡고 있습니다. 천하대장군 시아 여장군 장승을 만나고 잠시 더 지나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서 마실라고하네요 오훈 콘테이너 이렇게 또 많이 가져놨네요 명사 마을에 동산에 올라가지고요. 다음 주좀 쉬었다 갑니다. 갈림길에서요. 우측 상정티 마을 도로를 따라 진행을 합니다. 여 갈림길에서요. 좌측 상정티 마을로 진행을 합니다. 또 대나무 숲길을 더갔습니다 정말 멋진 대나무 숲길입니다. 지금 존티째를 넘어 가는데요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돌 무더기가 있는 존티째에 네, 올랐습니다 이거 11구간 스탬프를 찍는 구간입니다 이거 존티째는요 청안면에서 정량면 넘어가는 고갯길입니다 이 존티째는요 청안면쪽 사람들이 정량면 차마 초등학교를 다녔던 길었다고도 하네요. 이제는요, 소나무 낙엽이 수북 쌓인 훌신한 흙길을요 한참이나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하동군에서요 잘 지은 집으로 선정된 주택이랍니다. 삼화실 말에 도착했습니다. 삼화실이라는 이름의 유래는요, 세 가지 꽃이 피는 걸작이라는 뜻이랍니다. 예, 백꽃, 예, 매화, 복숭아 꽃을 뽑아 삼화실에다가요, 과실 숫자 붙여 삼화실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